아, 아 안토니라스 네. 큰 의미는 없고요 네, 네. 어떻게 타있죠? 아 그래서 죽이고 이거 그냥 상자 쓰나요? 그나마 그것은 아, 아니고 네. 네, 다시 한번야이런건데 풀필드에 풀 가깝게 네, 여섯 개 네. 쭉쭉 <웃음> 승부 사번셨어요 어, 오랜만입니다 손님 아 이거 크라인 선수도 머리 복잡해졌는데요 갑자기 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나팔이 그리워지고 예 <웃음> 네. 안녕 <안용> 나팔이 필요했었던 <웃음> 거였나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지우지 못했네 이거 광기 내고 네 광기 내고 <웃음> 여기서 해서 방향 보고 카리엘로 하나 지우기 볼까요? 아, 방향 하나 4뎀? 4뎀? 어? 2뎀? 본체 안 되고요 아 너무 2뎀. 양념만 쳐요 가지면은 그러면 정리가 아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 15, 근데 필드가 20딜이라서 네. 죽었죠 애. 이미 그러니까 무기 치묵이빠졌와이거 태상 선수의 손님으로 마무리되면서 와손민만 아, 손님 하나 성전사죠 지금 예. 김밥까지 김밥 마무리까지 네. 지금 술사 데미지 계산을 하고 있어서 었 <웃음> 밑에 데미지를 정확히 못 샀는데 와 아, 이거 진짜 아 어렵지 해설분들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지금 서로 근데... 위킬각보고 아래 네. 킬각보고 지금 저희가 자 프렛 아, 나가면서 예. 여기서 이거는 킬각 충분히 나올 수, 나올 수 있지, 있지 않을까 가... 너무 ]까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앵무로 써야 되는 3만화를 1코 주문을 1코로 돌릴 수 있는 거라서 맞습니다 이러면 은 1코 1코에 그쵸 영능에 나갈링 나갈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상을 네. 보유하고 네. 있는 나갈링과 나갈링. 네. 주문금 능력 지금 이러면 10 올라가고 그리고 나갈링 한번더 이러면은 주부공격이 1 2니까 충분해 보이는데요? 22딜이죠 이러면 예. 끝난 것 같은데요? 동상까지도 있고 1코 주문도 있고 1 2야 25데미지 동상 <웃음> 한번더 <웃음> <웃음> 들어가고 딜이 넘쳐납니다 번개 화살과 함께 간헐천도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마무리가 되면서 3대 1로 부사선수가 선봉 대결 18데미지 불안 이제 앵무 쪽으로 가면 길각이 나오나요? 아 생체발광? 지금 살짝 그러네요. 이러면 예. 네. 살짝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진짜 앵무 <웃음> 사용하면서 주문공격력. 네. 에1 0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몇까지 올라가죠? 딱10 올라가서. 네. 10. 이십육 점이 한번두 번으로 마무리. 어, 아 그래도 두 번째 킬가가 도순이 선수가 잘 잡아내면서 십사 1 5댐 이번에 고수는 잘 나오겠지. <웃음> 자리가 네개 필요해. 지금 내면 되나? 플러스 3네마리 아군 하수인 죽은 후에 그 하수인의 원래 능력치를 얻습니다 흐흐흐 <웃음> 풍천장어, 풍천장어 클루그. <웃음> 와우, 난사도 있고 비늘도 있고 다섯 마리 뽑으면 0 공격에 올라. 이걸 <웃음> 박으면은 어? 공격이 왜안 올라요? 공격 안 올라. 어 모임 모임 모임 내 공격 1위 아도르 계속 유지야 다음 내라는 컨트 너프 잘못한듯 큐30 구였네 다행이네 죽을 뻔했잖아 다행히 맞났는데아 도끼 찾은 킬각이었다고? 아 그래요? 방금 도끼 찾은 킬각이야 1, 2 지금도 도끼 찾은 킬각인가? 근데 도끼 거의 무조건 나오지 않나? 방금 돌려 아니 응? 아니 이거.. 버브이? 아니 이거 원래 이래? 대박 존나 위험해 와.. 운이 좋았는데 나빴고 나빴는데 좋았네 아 이렇게 나왔네 아... 씨. <웃음> 한참 되네 오케이 좋았다 1만 차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6만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쵸? 동전을 썼을 때 내가 이해하던 메커니즘은 만화 한 동전으로 만화 하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돼야 되는 거니까 5만화밖에 못한다 못 한다 이거였는데 여기서 6만화가 되는느냐 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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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